이렇게 가끔 보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 인상을 드리고 잠깐 멀려볼까? <웃음> 너무 맛있다 네, 수트 입었어요 팬들이 이리 오미양으로 수트 핑크를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트 핑크와 멤버들 전부 다 평소와는 아이고. 다른 연출을 아이고. 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전에 더운데 밖에서 저금 촬영 때문에 서 계신 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분에 힘이 났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 생일날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와주실 거라고는 아 진짜 너무 슬프다. <웃음> <웃음> 저 가족 만나러. 한단분들이 가지고 있다. 너무, 진짜, 너무 <웃음> 이거는 제가 준비한 팬들을 위한 선물이 있고요. <목소리> 이거는 제가 만든 향수예요. 근데 엄마가 팬분들 위해 준비한 생일떡. <목소리> 생일떡. 좋아, 고마워. 짱이다. 언니. 그래서 언니가 어제 신발 사이지 물어본 거였구나요 <목소리도 recommending> <목소리> 이렇게 묽요 어. <웃음> 나올 <웃음> 줄 몰랐어. 완전. 이거 알아. 아 정말 너무 멀어요. 성향좀 <웃음> <웃음> 알았어야 되는데. 이 모버들도 보면 성향이 다 달라요. 너무 다르지. 여섯 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한명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룹 생활하는 건 기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게 유지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웃음> 다 배려와 이해에서 맞아요.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웃음>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이씨 오씨, 에이핑크 에이핑크 오 아, 진짜 씨동씨 <웃음> 하나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너무 집착처럼 하루에 한 번씩 응원을 오라 그래서 정말 하영이와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웃음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이나마 하영이를 응원할 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오, 하영, 오, 하영, 둘, 셋. 오, 하영, 오, 하영, 지 오, 하영, 오, 하영. 아, 이거 진짜 나 하영이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음 나온 거든요 음 <웃음> 네, 아, 어, 진정식이 있을 건데요 어, 오늘 감사해주렇게 어, 앨범 진정식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출다가사요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어 감사합니다. 감니다사합니다감사합니사왜니다감 아 언니 언니 언니 아유 다들 수고해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어 남자 수고해요 샹그이야샹그이야 <웃음> <웃음> 언니가 만들었어요? 오 아니 너가 오늘 KTX 타고 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원래 케이크를 준비하려다가 응. 그냥 KTX 타고 가면서 먹으라고 어, 저거 응.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먹어 응. <웃음> <웃음> 이러고 나갔어 방금 <웃음> 좋아요 진짜 너 근데 춤추는 게 너무 힘드니까 혹시 몰라서 홍삼을 챙겨 왔는데 군무가 생각보다 하나가 취소돼가지고. 아쌤 방에 들어야죠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울어요? 음, <웃음> 어, <정보가>. 대기실에서 <웃음> 멤버들이 영상 보다가 펴서 <웃음> 울었대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세요. 안녕 사실 쇼케이스부터 그랬는데 항상 이 자리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와 함께라면늘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꼭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함께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해요